안녕하십니까 아재와 둘리들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정령치에서 파래봉을 받는 철쭉꽃 트레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령치 휴게소에 왔는데요. 정령치 높이는 1,172m입니다. 또한 정령치에는 휴정의 황량암계를 가리한 마한의 왕인 진왕과 변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치성을 가진. 군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령장이 붙었다고 하네요. 지산 발해봉은요 예, 백두대간상의 고리봉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진 취능성산에서 남원시 예, 운봉읍과 산내면을 경계로 서사했습니다. 스님대로 밥그릇신 바리떼를 퍼놓은 모습과 닮았다하여 발락 또는 발해봉이라 이름 붙여진 발해봉은 둥그스러워요. 순한 산릉인데나 정상 뒤는 나무가 없는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레봉 철쭉은 굵고 지하며 허리 정도 높이의 크기에 가지 사람이 잘 갖고 놓은 듯한 철쭉 무리어 굴락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것은 정상 부근에서 팔랑치 이르는 약 1.5km 구간으로 팔랑치 부근이. 가장 많이 불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뭘리뒤돌보니까요 어, 예, 반야봉하고 노고라이터 보입니다. 진상 <목소리도> 능선을 도망가면서 거리봉에서 능선길을 따라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해야 세글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리봉에서 세글산으로 진행하는 네, 길은요, 바위길이나 경사가 네, 급한 곳이 나타나니까요, 대면 천천히 네, 진행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보인답니다, 하늘이. 시사주 능선이 쭉 펼쳐져있네요. 반달 가슴공간 마주쳤을 때요. 절대 먹을 것을 주지 마시랍니다. 반달곰의 이빨이 썩어버렸다네. 아, 밧줄 잡고 내려갈 때도 있네요. <웃음> 저기 추락 주의 구간이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야봉하고요. 로고단이또 보이고 있습니다. 설골산에 왔습니다. 할랑치와 발해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셀과산에서요. 또 흔적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헬기장도 지나갑니다. 세동치에 왔습니다 이곳이 정령치하고요 전부 학생 수련회에서 올라오신 분과 겹치다 보니까 많이 좀 밀리네요 이제 지금 부은마을도 거의고요 부은치에 왔습니다 부은치 이정복이좀 쓰러져 있습니다 아... 저 멀리 팔랑치 하고요. 발의 봉이 지금 소망되고 있습니다. 철쭉의 향연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발로 <웃음> 지리산. 말해보 이러거든요. 1971년 우리나라 최대의 면역 목장으로 1 9 9 4년목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면역 방목을 위한 외래의 목혀지로 이용되어 생태가 희선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멋진 곳에서 식사를 또 하시고요. 식사 도 하시고. 뭐 바쁠 거 있습니까? 즐기고 가셔야죠. 한랑계에서요 나무 계단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쪽 첫슬도 아주 정말 멋지네요. 이거 전망대에서요. 저 바래봉을 보고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 밝은 하늘하고요, 아, 짝긴 철조, 한상이 아주 조합이네요. 와 철쭉이 아주 마음발아 발레봉 삼거리에 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비네요 드디어 바레봉 올라갑니다. 발레봉에 철쭉이 안지 만개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고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오셨습니다 아좀 졌지만 아주 좋습니다 <웃음> 아 벌써 마르고 정상이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커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웃음> 네, 바로 움직창을 하고요. 네, 내려갑니다.